네하이 여러분들 괜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크레스티드의 근황인데요 저희 크레는 집도 이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크레쉬 비쳐서야광 같아요 야, 미안 오늘 내가 좀 괴롭혀줄게